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단 이제 요 방법은 연가번 넘어지 버틸 거야. 버틸 거라고 기 있는 이 <목소리도> <웃음> 손이 너무 떨리시는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NOPE 어! 때 라운드 3 타이밍 모드 아, 오, 하나, 하나. 하나.